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이군행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자, 오늘 19년 3월 18일 월요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브리핑의 간단 주제는 4040달러 돌파 여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먼저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비트코인이 약 약한 조정을 좀 보였었고 그 이후에 오늘 반등세가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7일 요약 차트에서 보면은 어,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보이 차트로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조금 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지금 현재 상황이죠. 다른 종목들은 돌파하지 못했는데 곧 IPO 신청 결과가 발표된다는. 어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성공 기대 심리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 게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에서 거래량이 급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어, 약 2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인 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현재 주요 저항선을 위해 두고 있고 돌파시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네, 상승형 삼각형 패턴의 모습을 어,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도 그렇고요다 지금 동일합니다 모습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좀 비슷한 어, 이 종목들이 흐름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갈것 같아서 비트코인 상방이면은 현재 뭐 이런 종목들도 상방의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얘네들도 따라서 어, 이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입니다 일단 상승률 1위는 어, 전일 대비 약 12%로 상승한 어, GXC GXC 종목이 현재 상승률 1위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면은 아까 10위권 종목들과 비슷하게 이 상승률 종목들도 좀 주요 저항선을 두고 돌파 를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매력적인 종목들이 좀 있어서 어, 이 부분들은 어, 캔들 차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어,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7일 요약차트로는 전부 네, 괜찮은 차트지 많은 것 같아요 어, PAI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어느정도 어, 조정 이후에 가격이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 2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BC. ABBC 종목이 전일 대비 약 8.7% 하락하면서 하락률 12종목에 있고요. 아까 상승률 종목에서 PAI, 이그 어, 종목과 같이 조정을 좀받았건바닷건이거든요 바닷건, 그래서 바닷건 어, 물론 7일 요약체트에서 바다권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현재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 을 확인하시고 추가 메시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이오타 아이오타는 이제 상승 후에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조정의 마무리가 확인된 시점에서 반등의 여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imb 뭐 들어보지 못한 코인 이런 것들은 하락 추세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약차트니까 실제로 캔들 차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10위 종목입니다. 어, 지난 금일 브리핑 대비, 어, 거래량이 대부분, 대부분의 거래량이 소폭 감소한 지금 상황이고요. 어, 큐텀, 퀀텀이죠. 퀀텀. 지난주에 반짝 거래량 상승하면서 상승률을 보였던 퀀텀, 퀀텀은 현재, 어, 거래량 약 10위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이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그 순으로 거의 원상복귀한 지난주, 어, 평균, 거래량 순위와 비슷하게 원상복귀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내일부터 거래량의 변동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 시총 차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마지막 브리핑 대비 약 4.2%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한화 약 6.5조 원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1개월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총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총이 현재 1개월 동안 증가 추세의 흐름에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자, 이 은색의 기타 알트코인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주요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이 살짝 어, 지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어, 계속 연일 오르고 있다가 살짝 주춤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약간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초록색에 비트코인 캐시 등이 살짝 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어떻게 비트코인이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확인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간단한 투자 시장 현황 요약입니다.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해외 증시 중에서 S&P 500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런 수렴 패턴 이후에 상방의 움직임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 있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레벨, 다음 레벨인 2,850선 향해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요 저항선이었던 2 8 1 6선2 8 1 6선 지금 지지 테스트인데. 지지 성공한다면은 당연히 다음 레벨까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S&P 500은 계속 상방의 흐름을 어,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어, 1일0 차트로 보면은 현재 저항받고 있는 이 부근 현재 저항받고 있는 이 부근이 과거에도 매우 주요했던 저항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 레벨은 2850선 외에도 그 다음 레벨인 2940선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실패한다고 하면 은어 조금의 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S&P500 인덱스는 저 2816선의 저항 저항 돌파 해게요 지금은 지지 중인데 이 지지 여부 또는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들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스피 인덱스 차트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런 패널트패턴패널트패턴의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이런식으로 움직이는 현재 이 패턴의 상단부근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좀 이탈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 다시 내부로 돌아오면서 이건 일시적 이탈로 차트 해석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패턴 상단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따, 또 다른 패턴의 모습으로 현재 이 과거 어, 주, 이중, 이중 바닥 패턴의 목선이거든요 이 선이 그 이중 바닥 패턴 목선에 이제 저항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이중 바닥 패턴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단 패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온다면은 이쯤 약 2,267선, 2 1 6 7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중 천장 패턴이 진행됐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해서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차트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이 추가 하락세기 패턴의 추가 확장된 부분이 좀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확장된 부분으로 패턴이 좀 진행될 확률이 높은, 높은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는 어, 패턴 상, 상단에서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가격의 조정이 어,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골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은 소폭 감소하였고요 현재 달러, 엔화, 기축이 약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브라질의 헤알 기축 한국의 원화, 유로가 그 뒤를 이어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일스 통계 거래 수별 암호화폐 거래량입니다. 빗썸과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순의 어, 거래량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의 어, 거래량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비트맥스. 자 비트 마진 거래의 거래 어, 수인 비트맥스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발음을 비트막스로 하겠습니다. 1위가 비트막스, 비썸, 그리고 현재 비트맥스가 코인마켓 통계로 보이고 있고요. 어,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어, 그런 수정된 통계자료를 보면 은 FATBTC가 BTC, Fat 현재 거래량 1위를 보이고 있어요. 약 전일대비 1 7 6의 거래량 증가했는데 어, 이 거래소의 주요 거래, 거래 종목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입니다. 크게 바이낸스가 3위에 어 지금 현재 모습을 차, 보이고 있고요자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인 1일 봉 차트 기술 분석 지표 요약입니다 총 28개의 지표 중에서 어, 이동평균 오실레이터와 이동평균 지표 지표 총 16개가 약 상방의 흐름을 예측을 어, 보이고 있으면서 약한 상방의 흐름에 현재 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 지표 같은 경우는 총 17개의 지표 중에 14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으로 저항과 지지를 본 모습이고요. 주 저항선인 3900달러, 3900달러를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대 기준으로 보자면은 매물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약 4,200달러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매물대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4,200달러까지 다음은 차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어, 이목균용표 12시간 차트로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구름대가 꺼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구름대도나왔고요어 지난 주말에 4000달러 가격 도달 이후에 야 조정을 좀 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진행되었,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의 어, 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 현재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이었고 12시간 봉 기준으로 이런 전환선 하늘색선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이라고 말씀을 어, 말을 하는데요 전환선까지 내려오지, 내려오지도 않은 그런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한 뭐 다음 상방을 위한 그런 조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위태로운 상황은 없었을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턴 관점으로 좀 보자면은, 어 현재 지금 한 시간 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현재 반등 중인데, 이 4,040, 약4 3 8 4,040선까지 가격이 도달 후에, 다시 가격이 내려온다면 이중 천장 패턴을 의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4,040선 도달 후에 다시 약 3,950선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이중 천장 패턴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작도를 좀 해봤었는데요 아까 텍스트 브리핑에서 작도를 좀 해놨었죠 이런 식으로 이중 천장 또는 삼각수렴 패턴 이서중천장 패턴이 진행되게 되면은 어 가격의 목표값은 이런식으로 정하게 되고 어약 3850선 3850선 부분까지 가격에 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자 수렴 패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현재 이 수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약 단기 피보나스 되돌림 이 부분이 38.2%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어, 상단으로 가격이, 어, 돌파할 경우 목표값은 약 4,080선. 4 8 0선 정도가, 어, 패턴 상단으로 움직일 경우에 목표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하단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하단으로 내려갈 경우에 목표값은 약 3,865선. 그래서 아까 이중천장 패턴, 어, 목표 값이랑 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 주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패턴 관점으로 1일봉 차트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 하락세기형 패턴, 하락세기 패턴이 진행 중으로 목표값 4,365달러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패런트 패턴, 패런트 패턴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락 가격이 하락 어, 전환되는 패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렸던 패턴대로 보면은 여기서 하단에서 이 부분에서 하단 이탈을 하면서 목표값까지 내려갈 목표값이 약 3527달러였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단은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상단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조금 값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값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약3 6 2 3, 3 목표값이 살짝 상향 수정된 그런 패턴의 모습이고 상단을 돌파한다면 이 패턴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평선 관점, 이동 평균선 관점의 1 1봉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는 가격과 단기 평, 중기 평, 장기 평 순으로 정배열 상태를 지금 유지 중이고요. 방향성 분석으로 보자면은 단기 평선과 중기 평선, 장기 평선 모두 상방의 기울기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추세의 힘이 어, 현재 매우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패턴 관점이었죠? 이 부분에서 일목균형표를 좀 키고, 일목균형표와 패턴 관점으로 이 이중천단 패턴 또는 이중천단 패턴 또는 삼각 수련의 패턴이 진행돼서, 수련 패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 38.2% 라인이나 혹은 구름대 하단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어, 특이사항이 발생하면은 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어,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